니까 오늘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삼국은 이웃사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법가인 한비다 그랬죠 원수불국 그 나라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있는 불을 끌 수가 없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앞에 있는 한 양동이 물이 필요하고 물이 부족하면 옆집에 물이 갖다 필요하지 강물 갔다가, 강물 끌어다가, 지금 난 불을 끌 수가 없다. 이후 사체 주요성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수찬성 성도 청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부가주석 중국의 리커창 총리, 일본의 아베신 총리가 만났습니다. 동북아정당에서 비즈니스 썸이시죠. 서로 뻘끄는 거 많이 있어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우리 지소미아 보류, 중국의 사대에 대한 보복, 우리 중국에 대해서 아픈 그런 그 감정들 풀어야 됩니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르대수죠. 중국의 수나라를 통일했던 양견이 그랬잖아요. 후주를 배망하고 동진을 배망하시길 때, 작은 띠 같은 저 강물 이웃인데, 왜 서로 싸우는가? 하나 합하자. 그렇죠. 우리 한중일은 일본의 원천 기술, 한국의 응용 기술, 중국의 제조 기술, 또 소비지, 소비처, 하나 합해지면 아메리카를, 유럽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한중일 삼국의 공동 번영을 갖출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중일의 협력 모델이 중요하다. 1 0월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한일 정상화에맺어졌던 위안부 시범의 100억 원은 물어보니까 다 가시겠습니다.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직도 70년, 80년 광복 이후도 이렇게 아슴 아픈 3대 많이 있습니다. 연말연 시에 정상들은 왜 상대방 나라에 가사 빌들이 많이 있을까? 되돌아보고, 이웃들 보듯이 하나의 인류를 가지고, 하나의 인류로서, 휴머니즘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나아가 중국에 시투에 걸맞는 존경을 받는 중국인 될 겁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삼조구 같은 공동운명체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길을 걷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